자,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4개로 이렇게 분리돼서 올라가는데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포기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우려도 있고 몇 가지 어, 뭐 약속 약속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어렵지만 분명히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의외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절대 여러분한테 손해 가는 거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약으로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은 어떤 뭐 대략적인 치료를 발병 그러니까 이 병이 왜 발생하는가, 비염이 왜 발생하는가, 목감기가 목에 이물감이 왜 발생하는가, 역류성 위산 역류가 왜 발생하는가, 소화불량이 왜 발생하는가 이게 다 일맥상통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일종의 대사정후군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치료법에 관한 설명을 야, 이번 시간에 그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제는, 어, 발병 원인은 말씀드렸고,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하셔야 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행하셔야 될 부분이 한,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어,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실생활에 잘 적용하시면, 조금, 놀라운 변화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어,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인데, 이걸 일종의 가스 배출 호흡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가스 배출 호흡법이다. 바람을 불어야 돼요. 바람을부는데 이렇게 부는데 가스배출호흡법과 두번째는 자바라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바라운동법을 자바라운동법은 뭐 아주 복잡하고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드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바라 자바라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바라가 이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서 교렁통 있잖아요. 기름통. 기름통에서 이렇게 분무기처럼, 이렇게 뭐 하여튼 이 호스 이렇게 꾹꾹꾹 짜면 기름이 이렇게 드럼통에서 올라오는 그 원리를 이용한 그 기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일본 말로 자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이것도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자바라 운동 원리인데, 이렇게 팔을 흔들어 줌으로써이 복부와 다리에 있던 피를 이 상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팔을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게 되면 폐가 실질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피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만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 심장이 있어요. 모든 피는 간과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면 왜 자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심장에 들어왔던 피가, 이제 큰 관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거 이제 대동맥 대동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장에서 여기서 바로 빠져나오자마자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이거 중요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가닥은 이 위쪽으로 올라와요. 팔과 목, 머리쪽으로 올라오는 목오름 동맥이라고 합니다. 목오름 동맥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닥은 배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위장으로 내려간다 했어요 위대동맥이라고 해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위대동맥 그한 가닥은 위로 올라가고 한 가닥은 밑으로 내려가고 한 가닥은 다시 심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을 움직여주는 힘도 여러분 피입니다 혈액 혈액의 힘으로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 표면으로, 그러 그러니까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장 표면으로 들어가는 관상 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 동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세 가닥으로 갈라져서 한 가닥은 위로 올라가고 한 가닥은 밑으로 내려가고 한 가닥은 심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면서 심장을 움직여주면서 이제 계속 피가 순환을 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랫,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어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이제 그 많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팔을 쓰기보다는 다리를 많이 쓰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많아져요. 복부에 피가 몰리고 다리에 피가 몰리고 또 다리에 피가 내려갔던 피가 못 올라오면서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고 복부동맥류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그위 대동맥 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병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어린 나이도 발생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한 6이라 그러면 원래가 위로 올라오는 피는 한4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면 나이를 먹게 되면 원래 6대 4였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7대 3, 8대 2 이렇게 되면서 나중 되면 뇌경색이 오고 얼굴이 자꾸 찌그러들고 목이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어깨가 근육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왜? 이걸 우리가 피부를 붙들어주는 힘은 모세혈관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되어 있으면 살아있어요. 우리 피부가 근데 이것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뇌도 찌그러지고 우리 상체, 그러니까, 횡경막 위쪽이 다 이렇게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이걸 돌이키는 작업이 자바라 운동이라고 해요. 팔을 흔들, 복싱 선수들이 칼을 흔들잖아요. 그죠? 아, 이 자바라 운동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자바라 운동을 하고, 호흡법을 하고,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창자가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왼쪽 창자는 조금 수축이 됐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자꾸 가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이 찌그러지면서 위장도 누워버리고, 가스를 밀어 올려주는 힘도 자꾸 약해지고, 위장 운동이 이상해지면서 위산이 올라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 이걸 실질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리 동작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리 동작법 그러니까 왼쪽 창자를 다시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그니까, 물론, 오른쪽 다리도 조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발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보면, 다리 동작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리 동작, 네. 다리 동작, 다리 동작을 이용해서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렇게 하면, 이게 힘이 생기면서, 가스를 위로 올려주는 힘도 생기고, 위장도 다시 바로 쓰기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이 같이 지금 갖고 있는 정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자, 호흡법, 자바라 운동, 뭐 하여튼, 다리 동작법. 자, 이걸 쭉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한 30개 정도가 필요하게 돼요. 30개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은 30개까지는 안 가고 한 20개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다음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호흡법은 이제 바람을 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을 부는 건데 폐의 운동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 병에 걸리시는 분들은 호흡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평상시에 호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무호흡 상태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주는 거는 TV에서도 나왔고 굉장히 우리 건강을 어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호흡법을 어떻게 하나하면자 5초에 한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후, 바람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자 불기만 불면 돼요 자, 들이마시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하면 여러분들이 폐의 운동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들이마시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폐는요,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풀 불어주잖아요. 그러면 폐가 천천히 이렇게 들렸다가 한 2.5초간에 들렸다가 또 2.5초간에 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들이마셔도 호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들이마시지 말라는게 아니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라 거예요. 어. 저로 이병에 걸리신 분들은 일단은 입호흡을 해야 돼요. 입호흡을 해야 돼요. 코호흡을 잘못하면, 코로 이렇게 자꾸 내뱉으면 잠통 감기에 걸려버려요. 제 말을 조금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왠가 사례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돕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살짝 벌리고, 자, 세게, 뭐,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잡아라 운동을 할 때는 좀 세게 하라. 잡아라 운동을 할 때는 좀 세게 하라. 물병을 들고 하는 운동법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동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된다 걸어다닐 때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된다 누워 있을 때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된다 누워서 운 다리 조작을 잘하면 잠을 잘 자게 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잠을 평상시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던 분이 다리 동작을 잘하면 5시간 6시간 수면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일단 은호흡법을 이렇다는 것과 자발화 운동은 팔을 흔드는 동작인데 뭐 이렇게도 흔들고 이렇게도 흔들고 하여튼 여러가지 동작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 동작, 다리 동작법 다리 동작법은 앉아 있을 때 동작 서 있을 때 동작 걸어 다닐 때 동작 누워서 하는 동작 아 이런 동작들이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동영상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일단은 너무 길어져서 지 죄송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갈 가서 봐야 될 거는 일단 유튜브상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고 검색해서 제 얼굴을 찾으세요. 거기 보면 1강부터 75강까지 대사증후군 치료법이 이렇게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다 보실 필요 없고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 물론 이 방법이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염 위산, 역류, 소화, 불량, 뭐 이렇게 비염, 목에 가래 끼는 증상, 자정 기침 증상, 이게 사실 이게 한 통속으로 다 연결이 돼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면 이와 같은 증상에서 다벗어날수 있다는 라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유튜브 대사정원 치료법 들어가셔서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구독자 신청을 하세요. 그냥 구독자 클릭을 하면 돼요. 구독자 이렇게. 어, 구독 신청 에 클릭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쫙 있거든요. 그 중에 자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호흡법에 관한 동영상을 어, 몇 개를 보셔야 돼요. 호흡법 그러니까 호흡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 2강 자1서 75까지인데 2강 잘 들어보세요.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두세요. 아니면 제가 밑에 댓글란에 다 적어놓겠습니다. 2강과 3강 27강 65강입니다. 호흡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 그게, 그 안에 보면 자바라 운동과 동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강, 3강, 27강, 65강. 여기 어 호흡법에 관한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자바라 운동이에요. 자바라 운동은, 물론 그 동영상 전체 자바라 운동이 계속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면 물병들기나, 어, 혹은, 파란들기인데 물병들기 동작은 대사정후군 치료법 8 이렇게 검색하시면 딱 뜹니다. 대사정후군 치료법 8 그죠? 그리고 죠그아 잠깐요 호흡비이 2강 3강 27강 58강입니다. 58강 아, 죄송합니다. 58강이고. 자, 58강입니다. 호흡법이. 이제 자바라 운동이 8강 65강이에요. 자바라 운동이 8강 65강입니다. 자, 그거 꼭 들으시고. 자, 그걸 꼭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 동작,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1에서 8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자발 운동, 호흡법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것만 해도, 막, 진짜 치료가 되어버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상에 따라서. 근데, 어, 확실하게 치료를 하려면,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고, 대사정후군 치료법 68강부터 시작되는, 1에서 8까지 이렇게, 6, 대사정후군 치료법 68강부터 시작되는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약을 드실 필요도 없고 음식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요 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왜 음식을 가리느냐 음식 가릴 이유가 없다 다 먹어도 된다 고기도 좀 드시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드세요 대신에 좀 운동도 제대로 하고 좀 원리를 좀 제대로 알아서 실생활, 이것만 잘 적용하시면, 먹을 거 시큼 먹어도 되고, 근데 과식은 안 좋아요. 과식은 안 좋은데, 적, 뭐, 적당량만 먹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응?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제가 밑에 댓글란에다가, 어, 떤 동영상을 보시라, 이렇게 적어둘 테니까, 절대로 그냥,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냥, 에이, 뭐, 이거 꼭 봐야 돼. 이러지 마세요. 이러 이래, 이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음 단계 증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 증상이 변비, 설사, 가스 실검 방귀 증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스 실검 걸리신 분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영유성 식도염 증상이 걸렸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었고 변비 증상으로 넘어가다가. 쓸사로 넘어가다가 가스 실으면 넘어가버려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거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은 분명히 제가 사례들도 받고, 저는 여러분들도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꼭 치료에 잘 하셔서, 어, 꼭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어, 완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20년 동안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병들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병원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고, 너무 그, 제 인생이 황폐화 됐었어요. 이제는 좀 살만해졌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이와 같은 병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저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뭐이윤축을 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제 말을 일단 믿어보시고 일단 실행을 해 보세요 저는 목표는 그래요 이 동영상을 듣고 10분 중에 5분만 치료가 돼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근데 제가 보기엔 10분 중에 5분이 더 치료가 됩니다 거의 그 8분 9분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믿어보시고 제가 들어보라는 동영상을 일단 일단 여러분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들으실 때 세밀하게 들으세요 세밀하게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냥 막 버스 타고 다충일어 듣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또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못 듣습니다. 똑같은 거또들어가면 집중력도 떨어져 버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한마디도 안 놓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밀하게 들으세요. 세밀하게 들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될 겁니다. 하여튼, 계속, 어, 동영상을 4개나 이렇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꼭 완치되시기 바랍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